네, 아니, <웃음> 네 안녕하세요 어, 정신 나간 펠릭스 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매듭하는 거를 좀 보여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단순한 매듭인데 막상 만들어 보면은 이게 약간 그 뭐, 뭐라 그러죠 약간 그 짜증나는 어. 이거를, 이거를 만들 적에 이게 어렵진 않은 건데 만들라 치면 조금 짜증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매, 매듭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매듭을 <웃음> 분석을 해서 음, 어떻게 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 드릴게요 음, 네. 일단 매듭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매듭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매듭은 음,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다시 그러면 다시 네. 요 일단 이요 매듭을 좀 보여 드릴게요. 이 매듭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별모, 별모양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아, 이 별모양을 기본 컨셉으로 잡아서 매듭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어, 실린더를 불러오고요 그 실린더를 오각형으로 만들을게요 네그 다음에 이 실린더를 에디트 모드에서 어, 위아래로 3등분을 할 거예요 루프컷 컨트롤 R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3등분이 됐죠 3등분이 됐으니까 여기 볼텍스들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게 되면은 월텍스 들이 안 보이지만 그 위치가 대충 어디라는 거를 이제 그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고 음그 커브를 하나 불러 올 건데 이 베지어 커브나 하여튼 이 패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넓브스 커브를 사용하는 게 쉽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일단 저는 넓브스 커브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x 축으로쭉 늘려주고요 음,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하고 얘 사이를 어, 한 10등분 할게요 그러면 좀 남을 거예요 아마 멀텍스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스냅을 이용을 할 거예요 <웃음> 멀텍스 스냅을 이용할 거고 네 이렇게 클로즈 가까운 부분에 가서 달라붙게 하고 이렇게 하고 스냅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 빼고 세 번째 거부터 이동을 하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여기 끝머리가 끝머리 선이 남으니까요. 안 그러면 얘가 얘가 이렇게 이동이 되면은 선이 선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고 또는 선이 이렇게 짧아져요. 그러니까 뭐 이거부터 움직여도 관계는 없어요. 음, 이거부터 붙여 볼게요. 자. 이제 이 컨셉이 어떻게 될 거냐면 선이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갈 거예요. 자 일로 들어와서 아래로 위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갈 거예요. 쉽죠? G에서 여기 붙여주시고요. 이거를 G 그래프에서 여기 그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얘가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이로 가면 되고요 위그 다음에 위, 위. 완전히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위에서 두 번째 칸으로 네. 하고 얘가 빠져나가는 길로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별표 모양에서 들어왔다가 들어왔다가 한바퀴 감아서 나가는 거예요 별 모양 비슷해졌죠? 자. 이쪽으로 들어와서 위로 해서 완전히 밑으로 내려갔다가 한 바퀴 감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됐어요 얘는 지우겠습니다 안 보이게 히든 하고요 그럼 이렇게 매듭이 생겼죠 얘를 지오메트리에서 라운드에그이를줄 거예요 지금 보면 리본처럼 보였지만 이건 제가 아까 스케일을 늘려서 그런 거거든요 이 스케일이, 어, 기본 값을 리셋을 해줄게요. 컨트롤 A, 스케일. 네. 그럼 이런 매듭이 생겼어요. 제가 이댑스를 점점 크게 해줄게요. 자. 어때요? 매듭이 쉽게, 쉽게 만들어졌죠? 뭐, 작은 매듭은 그냥 해서 전체 잡고 그냥 스케일로 줄여주면 돼요. 그럼 작은 매듭 됩니다. 그다음에 약간 약간 순질만 봐주면 돼요. 어떻게 어떤가요? 꽉 묶인 매듭이 됐어요. 자, 이런 매듭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매듭. 이거는 줄 하나가 그냥 혼자 매듭이 생겨서 나간 거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줄두 개를 묶을 때는 이런 모습이 아니죠.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커서를 중앙으로 가, 갖고 오고, 여기다가 큐브를 불러올게요. 이번엔 큐브예요. 큐브고 음, 루프 컷을 이렇게 3등분을 하는데 좀... 어, 아, 뭐 그냥 한번 해 볼까요? 이 사이가 조금 좁으면 좋거든요 S by 네 살짝 좁은 게 좋은데 뭐, 뭐 나중에 그냥 어차피 손질을 할 거니까 그냥 두자고요 그렇게 해 놓고 얘는 얘는 이 아니죠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야죠 커브를 하나를 불러오고요 아 스냅이 살아 있네요 죽일게요 R 90도 돌리고 들어가서 S, X 제로를 해주고요. 자, 그래갖고 요거 하고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서브 디바이드, 서브 디바이드 어디 갔죠? 응. 서브 디바이드 이것도 한 10개 정도 해줄게요. 100개 가아니고 10개요. 네,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웃음> 음, 이런 모습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거, 네,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자, 두개 빼고 세 번째 곡더 움직일게요. 아, 스네비, 스네비. <웃음> 스냅을 살려야 돼요 자네 여기 붙이고요 그 다음께 여기 붙고요 그 다음께 위로 올라가고 한 바퀴 감아서 그 다음께 밑으로 내려가고 그럼 이렇게 돼요 다 됐어요 자, 예, 히든 시켜볼게요. 자, 이런 모습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음, 요, 지금, 요, 그 3D 커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매듭이 하나가 그려졌으니까 똑같은 매듭을 그대로 반대편에 또 하나 만들어줄게요. 음, 회전은 3D 커서를 기준으로 할 거고, 스냅을 일단 죽일게요. 그 다음에 얘를 Shift D, R, Y축을 기준으로 돌려서 180도. 좀. 네. 그 다음에 아래로 낮춰볼게요. 자, 이런, 아이고. 이런, 네, 이런 매듭이 됐어요. 어떤 매듭이신지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음. <웃음> 편집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얘하고 얘하고 그냥 조인, 조인트를 시켜버릴게요 컨트롤 J 그러면 편집을 할때 한꺼번에 편집이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오메트리에서 뎁스를 조금 주고요 이제 제 의도가 대충 무엇인지 보이시죠 자. 예 완전히 줄여... 주 음... 인디비얼이 아니고 메디안 포인트에서 얘 줄여주고요, 얘도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잡아서 약간 밑으로 줄게요. 이렇게 알고 정면에서 보고, 얘하고 얘하고도 조금 오므려 주고요. 얘하고 얘하고도 조금 오므려. 얘하고 얘하고 조금 오므려 주고요. 점점 모양이 돼가죠. 자, 그 기분으로 기분으로는 요줄 하고 요줄 하고 양쪽으로 딱 당겨서 팽팽하게 해주고 싶은데. 모델링은 그게 안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움직여주는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네 요렇게 움직여 주시고 전체적으로 SY 어떤가요? 그 다음에 이줄의 한쪽을 한쪽을 버텍스를 줄여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이줄의 한쪽도 버텍스를 좀 줄여주세요 딜리트 아, 어디 갔어? 그건 아니지? 어디갔 나요? 너무, 막요거두 개만 주, 두 개만 줄일게요 요렇게 두 개만요. 딜리트 요텍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게 있죠? 네. 네, 그럼 이렇게 묶인 매, 매듭을 보실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매듭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